안녕하세요 어, 풍금입니다 어, 오늘 저는 어, 스튜디오 연습실에 어, 드럼을 배우러 왔어요. 근데 제가 트로트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뮤지션이 되고 싶은 큰 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드럼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같이 드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대8 선생님께 어, 드럼을 배울게요. 선생님! 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풍금 선배님이랑는게 네. 되게 친하게, 네. 네. 에, 뭐 이렇게 형형 동생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동생, 네. 네. 네. 드럼님치고 노래도 하고 네. 만큼, 네, 대팔이라고 합니다. 네, 대팔이라세요그 네. 일단은 이 누나가 자기 노래는 칠줄 알아야 되니까 자기 노래 <웃음> 간단한 부분들을 먼저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앉아 보시죠 풍금 누나, 네. 시 풍금 선배, 네. 네. 네. 욕하는것 같네요. 네, 자. 앉으시고요. 네. 자, 발 밟으시고요. 네. 자, 왼발 밟으시고요. 네. 자, 드럼 어렵지 않아요. 자, <웃음> 하나, 둘, 셋, 넷만 하면 돼요. 자, 오른손으로 얘를 네번 치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얘 세세 치세요.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얘 하나에 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그래, 끝이에요. 요거를 빨리 치면 돼요. 자 어서 오이소 하나 둘셋넷그 빨리 그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돼야겠죠? 자 빨리 빨리 하세요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 둘셋넷 이게 셋 가야죠 자 시작 하나 둘셋 셋이요 셋셋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 좋아요 그러면 바로 응용해서 노래 틀고 가겠습니다 짬짬 국민의 <목소리> Oh! 제 기본 리듬이에요. 자, 아 피리는 다음 이 시간에. <웃음> 이상 안될것 같아요. 아, 아좀 밝혀 줘. 요 피리냐? 그래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합니까 간주 부분 한번 해볼게요 간주 부분? 네, 간주 부분. 간주 부분. 자, 노래 들어 볼게요. 간주 부분. 자, 간주 부분 노래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엄청 쉬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나왔죠 그래서 중간에 짠! 딴나 왔어요. 자, 여기 빵 딴딴 딴빵 자, 여 자, 요것만 일단 해 볼게요. 저안될것 같은데. 그죠그 중간에 다른 거다 제끼고 짠짠짠짠짠 네. 짠, 짠, 짠. 요것만 제대로 볼게요. 그렇죠. 빵 이것도 자, 가 볼게요. 네. 재미있 없습니다. 네,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돼요. 아 네, 드럼은 어, 나의 느낌대로 하시면 돼요. 아 네, 타악기니까. 도레미파 솔로 하셔도 전해진 아게 없어요. 아, 아, 아, 아.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넣으면 돼요. 드럼 어렵지 아 않아요. 않아요 네, 네. 여러분들도 악기의 취미를 많이 가지시고 네, 네. 우리 풍금 누나처럼 이제 드럼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기타? <웃음> 아 너무 얕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얕게 한 곡만 하면 배는거 아닙니까?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일단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갈 테니까 연습 좀더 하고 가십시오. 네. 아 네. 그럴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또 봬요. <웃음> 또 봬요. <웃음> 나 연습 더 하라고? 연습 더 할까요? 아, 안 되는데. 아, 왼발 밟그 때. 왼발. 팔다리가 따로 놀아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웃음> 안녕.